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킨 이유가 제가 지금 상황이 많이 급해졌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진짜 열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영어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문득 든 생각이 그냥 혼자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좀더더 더 잘하게 되었을 때 그 전에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였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늘었구나를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용으로 오늘부터 매일매일은 아니겠지만 그냥 말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혼자 저는 지금 저만의 공부 루틴을 잡아 놓은 상태고요 하지만은 저도 제가 생각해놓은 루틴은 아니고 어떤 분이 하셨던 루틴을 그대로 저도 한번 해보려고 똑같이 해보고 있는 중이고 이 책이 패턴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패턴들 있죠 그 패턴들을 뭐 하나의 패턴을 크게 잡아놓고 뭐좀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다이얼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단어를 조금 세세하게 외워야 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저도 막 인터넷으로 서치를 한 결과 이 단어책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이 단어책은 이렇게 보시면 은 그림이 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 단어가 써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억이 좀 많이 남는 그런 단어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골랐고 이거 지금 제가 유닛 8까지 했거든요. 근데 진짜 괜찮아요. 당연한 말이지만 은 지금 제가 패턴을 데이 7까지 외웠고 그리고 단어는 유닛 8까지 외웠는데 이거를 외웠다고 해서 바로 제 거가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입에서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일 됐어요. 오늘이 4월 18일인데 4월 15일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의 루틴을 짧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단어를 외우고요. 단어를 외운 거 가지고 혼자 영작을 해봐요. 처음에는 한국말로 문장을 만들고 밑에 영어로 문장을 적는 방법으로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영어식으로 생각을 바로바로 바로 적는 연습이 안될것 같아서 바로 생각을 영어로 적는 방법으로 바꾸었어요. 패턴을 외우고요. 패턴을 외우고 나서 또 혼자 그냥 생각나는 패턴만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법. 저는 옛날에 그 아트앤바나나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바나나님이 옛날에 그 문법 강의 같이 해주셨던 그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거를 보고 공부하겠다고 적어 놓은 게 있었어요 요렇게 이거를 보고 합니다 요즘에 그 다음에 쉐도잉 저는 프렌즈를 그냥 쭉 연달아서 보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들리지도 않고 혼자 따라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저는 시즌 1의 에피소드 1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고요. 그거를 한번할때좀 제대로 하려고 요즘에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면은 완벽하게 다한 번에는 못외워줘 당연히 사람인데 그리고 이걸 외운다고 해서 제가 그걸 기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어해야 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들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를 외워서 이거에 의지를 한다기 보다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 놓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섀도잉까지 하면은 저의 하루 루틴의 끝이에요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놀지 않고 최대한 빡세게 했을 때 첫날에 5시간 15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킨건 아니고 지금부터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진짜 근데 저는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말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법이라든지 진짜 단어를 왜 저렇게 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발음도 그렇고요 속도도 엄청 느려요 엄청 버벅거리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을 해볼게요 Hi, I'm Ellie. Nice to meet you. Uh, I was born in... 1999. I'm 22. Uh, I was born in the you era know, of l a b b i t My broad tie RS plus A. My family members is their dad and mom and older sister. Uh, welcome to my channel. Oh, now, my channel introduce is. I said, I said. 천천히 해볼게요. Now, I start to interesting, interesting? No, I start into into a. Uh, introduce, introduce, introduce about my channel uh here is I want to everything uh, this, uh, th this is, this o h uh, here, here is here is about I want to anything yeah <laughs> you know And then about o oh, u and o oh, u so beauty blog, blog beauty and blog plus everything and everything. I don't. I don't know. I don't have idea. I don't know that, I don't know that what I mean. Let's start to my int introduce myself. I'm Ellie, I'm Korean, 22 years old. I graduated at college, in college by my home. I study, study about architecture. But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work in architecture, whatever things, architecture things. I have no idea I like to do. I like to do really, I like, I really like to do, I like to do What I like to rest in baking or workout or, or makeup I'm going to know about me. Why do what I want to do? 왜까지 할게요? <웃음> 진짜 힘들고 지금 사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잘 몰라요. 그냥 아나이말 하고 싶은데 그냥 해볼까? 해서 하는 거고 사실 이렇게 해서 영어회화 실력을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걸 많이 해야지 좀 많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연습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그나마 좀 나은게 영상에서 저를 소개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서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생각은 줄줄이 나요 근데 제가 말을 못 뱉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냥, 문장이 뚝뚝 끊기더라도, 한국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슈퍼마켓에 갈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놓고, 이거를, 아, 이건, 뭐, 아이는 어디다가 하고, 뭐, 슈퍼마켓은 어디다가 하고,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계속 패턴도 외우고 계속 문장도 봤을 거고 섀도잉도 들었을 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I will go to the supermarket. 이렇게. 확실히 근데 단어를 외우고 패턴을 외우고 섀도잉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문법을 봤을 때 문법이 솔직히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느낌? 저는 한지도 얼마 안 됐고 머리가 아직 안 돌아가요, 솔직히. 그냥 단어를 넣는 정도, 패턴을 넣는 정도 생각을 많이 하려고 는 하지만 안 하는 안 되는 정도? 그리고 제가 어제 유튜브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자기 전에 생각을 영어로 해보래요 그냥 아무 생각이나 춤법, 문법 이런 거다 틀려도 그냥 하고 싶은 거 내, 내뱉고 그러고 자면은 꿈도 영어로 꾼대요 근데 진짜 신기했던 거 뭔지 알아요? 저 어제 진짜 아무 생각하고 그냥 진짜 I think, I think about me 뭐 이런 거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언어 얘기하고서는 그냥 잤거든요. 혼잣말로. 근데 꿈에서 영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제가 무슨 얘기를 했고, 뭐 어떤 말을 들었고, 이건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제 실력이 많이. 많이 낮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늘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도 계속 외우고 패턴도 익히고 이거를 한번 보고 말건 아니잖아요. 다른 욕심 안 내고 그냥 이미 제가 결정한 책들이고 이미 제가 이렇게 방법을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해보고 정말 안 맞으면 뭐 다른 방법도 써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원래 제가 영어 회화 마스터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마스터의 의미를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만 하는 게 저는 목표였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더 이제 진짜 외국인처럼 했으면 좋겠는 거를 이제 추후에 목표를 두는 거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뚝딱뚝딱 거리지 않는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어느 정도 잘 맞고 어느 정도 부드럽게 제가 말을 하고 부드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은 그게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하고 싶어하는 것도 맞겠지만 은 오늘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혼자말을 하려고 기록용을 남기려고 영상을 켰던 거고요. 그러면 은 저는 또 나중에 찾아올게요. 안녕!